생각해 보니까 우리 전 직원들을 이렇게 공적인 장소에서 각자의 특징을 내 입으로 말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네. 뭐 내가 말하는 것 중에 기분이 상했다거나 그런 게 있지는 않지. 있어도 잘 마음으로 삭혀. 사장이 잠깐 나가 보실래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된 김에 사장님이 보셨던 직원들 첫 인상 얘기해 보는 건 어때요? 어? 억하세요뭐기억하안 <웃음> 나는 데요 아니면 초반엔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. 한 명씩 얘기해 볼까? 내가? 이제 다 지난 얘기니까 하는 건데. 새벽 시는 그 원래 자르려고 했었어요 뭐라고요? <웃음> 했었었었었어요입었어요 입사 초에. <웃음> <웃음> 그때 기억나시죠, 새벽 씨? 그럼요. 쭈꾸루를 그때 맡았었는데 이제 너무 갈피를 못잡았었어가지고 쓰읍... 나야 되나 했는데 아, 이제 음. 새벽 씨가 어필을 했어요.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시간을 줬고 결과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. 새벽 씨는 되게 약간 아, 딱, 딱 봐도 방송 체질이에요. 말을 되게 잘해요. 자기 주장을 뚜렷하게 말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야. 그래서 그걸 되게 높게 평가를 해서 계속 잘 채용해서 쓰고 있죠. 이게 <웃음> 안돼 볼까?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어딘가에 가가지고 제대로 뭔가를 다 펼치지 못한 상태에서 기회를 잃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든 다시 한번 잡아보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남들이 아넌 여기까지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아 진짜 난 여기까지인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포기하게 되면 그 포기가 익숙해져서 계속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든 되게 쉽게 쉽게 그래서 사장님이랑 그때도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 이것저것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고 제 혼자서 고민 되게 열심히 해서 사장님 만족한 결과 어떻게든 가져올 테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기회 한 번만 더 달라고 했어요 제가 거기에서 약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랑 나랑 안 맞는 건가 보다 하고 그냥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포기해도 돼 솔직히 그래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전 그냥 그게 싫었던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걸 포기하면 내 능력의 절반도 못 보여준 상태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나라는 사람의 능력이 이만큼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그 기회는 여러분 분들이 잡아야 돼요 그거를 사장님이 이제 또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걸 들어주지 않는 사람도 안 돼요 그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등으로 들어요 아안 되는 건안 되는 거고 당신은 우리랑 안 맞아요 그냥, 아니, 됐고 어리고 나가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장님은 그래도 끝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고 그래 그럼 우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라고 제 손을 잡아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뭐지?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나를 칭찬해줬어. 이게 바로 사회생활. 뿌이뿌이뿌이! 장작분들도 방금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, 새벽씨가 말하는 그 방법이 저랑 굉장히 흡사합니다. 말을 진짜 되게 유도리 있게 잘해요. 난 항상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얘기하거든. 근데 새벽씨가 약간 그런 게 굉장히 눈에 잘 띄어요. 허범씨는 그냥 되게 한결같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소범씨가 편집의 웃음 코드가 저한테 굉장히 잘 맞는다고 느꼈어요 소범씨는 맨 처음 왔을 때 파워워시를 할 때는 좀 버벅였는데 좀 가르치니까 그걸 그대로 다 흡수하더라고요 제일 가르치는 맛이 좋았고 흡수도 제일 빨랐어 그리고 지금도 합방 같은 거할 때는 거의 대부분 소범씨한테 맡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합방을 했을 때 나오는 포텐을 편집으로 제일 잘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소범씨여서 그렇습니다 진짜 다른 분들 영상도 물론 훌륭하지만 소음 씨 영상은 검수가 아니라 약간 팬심으로 봐요 너무 너무 웃겨서 그냥 그 장면 또 보려고 이렇게 다시 보고 그럴 정도예요 와 이거 완전 커다란 칭찬 아니냐? 와 팬심으로 본데 팬심을 가진 적이 없다는 그사장님이 대표적인 작품이 버드가이 아, 버드가이? 완전 초반에 와 그거 진짜 어, 보면서 그래. 정말 놀랐어요 와 이, 이렇게 재밌게 편집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 그거는 진짜 원본이 미쳤어요 <웃음> 찜찜이는 어, 진짜 네. 거의 키미밍이랑 동급으로 제가 네. 가장 아끼는 사람이죠 제가 네. 아무것도 없었을 때 같이 밑바닥에서부터 네. 시작한 썸네일로 싸우기도 우리 직원 중에서 제일 많이 네. 싸웠을 거야 근데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배려 할수 있는 사이에요 제일 편하기도 어... 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리고 썸네일 같은 것도 작업할 때 가장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에 흡사하게 러프를 짜와요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비슷한 거야 실제로 완벽하게 겹친 것도 몇개 있어요 제가 러프를 그린 거랑 이제 찜찜 씨가 러프를 그린 거랑 딱 봤는데 둘다 완전 똑같이 생겼어 <웃음> 그런 적이 아, 몇번 있었지 제 방을 살펴봤어요 <웃음> 사장님이 훔쳐보고 있나? <웃음> 그랬던 사이고 키미밍은 찜찜이보다 더 훨씬 이전에 정말로 그냥 내가 인터넷 방송인으로서 뭐 이름도 없을 때 그때 키미밍 씨가 그냥 방송에 놀러 와가지고 자기가 쪼코루 게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게임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의를 했었고 아우, 회색 기억. 그 회색 기억이라는 것조차 제가 제목을 지어준 거예요 원래 제목이 없었어요 어음. 원래 회색의 꿈 아니요 초창기 1타는 그거였지 그러네 제목이 있긴 했네 그래도 거기까지 기억하신 것도 용하십니다 <웃음> 그, 어. 뭐야 지금? 체하고 <웃음> 있었냐고 어, 그렇게 초코로 게임을 재밌게 즐기고 약간 좀 동업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혹시 편집자로 일해보시지 않을래요? 제이했는데 키웨이 씨가 어버버 하는 사이에 제가 이제 바로 계약서에 도장 찍고 편집자 로앉를 안쳐놨는데 답지했어 뭐지? 확인했나확인했어 <웃음> <판단했어>. 그때는 분명히 <웃음> 컷이랑 자막 정도만 다시면 될것 같아요 이랬는데 지금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맞아 <웃음> 그때는 진짜 편집 방식이 예전이랑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간단 명료했었어요 그리고 키미밍씨 하면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내가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할때 키미밍씨랑 대화를 꼭 해요 뭐 예를 들자면은 어떤 논란거리가 생겼어 그래서 내가 막 너무 화가 나잖아 분노에 차가지고 뭐 영상을 만드느니 이런 얘기를 할때 키미밍이 정말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그거를 탁 듣고 판단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얼토당토 않는 그런 얘기면 내 귀에 안 들릴 거 아니야 정말 논리정연하게 그걸 딱 설명을 해주면 내가 바로 납득을 해요아 그렇구나 이제 진짜 약간 비싸. 내 인생의 멘토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 멘토래 멘토 오 좋겠다 나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줄 알았죠? 아니거든요 으우야 uh, yeah. 노호 씨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다 인정하시겠지만 지금 그림을 정말 하이퀄리티로 만들고 계신 진짜 귀한 인력이죠 이런 썸네일러는 정말 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없을 하늘이 내려준 사람 어, <목소리> <목소리> 아 근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림 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처음으로 인재를 딱 발굴해 온 거야 아니었으면 다른 곳에서 또 자리 잡고 잘 일을 하셨을 분이에요 정말 좀 운이 없었더라면 노호씨가 이제 그림 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됐으면 이 그림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사라졌을 수도 있죠 이 엄청난 재능을 섞이고 다행히 알아보고 잘 뽑아서 그림러로 잘 쓰고 있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어? 뭐지? <웃음> 떨어졌어? 창피해서 <웃음> <웃음> <웃음> 떨어지는 <웃음> 아니, 소리가 들리는데 가르서아 <웃음> 고로케시로 가면 은 고로케 시는 첫인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. 그림 실력이 엄청 좋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 썸네일 스타일이랑 좀 많이 다르다고 계속 느꼈었어가지고 그거를 억지로 조정하면서 되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그 사이에 이제 고로케 시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저도 되게 힘들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그 그림체를 따라갔었어야 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. 왜냐면 고로케씨는 자신만의 그림체로 그릴 때가 제일 엄청나게 이제 펄이 올라가거든요 그림체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니까 서로 만족할 수 없는 작품이 계속 나오는 거야 뭐 근데 그게 또 경험이 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약간 귀염귀염한 스타일의 그림체도 고로케씨가 소화를 할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다 보니까 썸들막몇 번씩 봐요 고로케씨도 되게 정말 고군분투해서 노력해가지고 여기에 잘 자리 잡으신 분이죠 이 정도 열정은 있어야 다 여기에 이렇게 안착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다 누구든지 쉽게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활동부 중에 곱다 씨는 모르겠네 아직 지금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그 인상이 살짝 흐릿해 뭔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아직 안 왔어요 뭐, 음. 알아가고 있는 단계인데 사람이 뭔가 몽글몽글 손동손동하다고 해야 돼요 맞아 맞아 <웃음> 아, 딱 맞는 것 같다 야, 맞아 가끔씩 제가 컨펌을 할때 항상 이성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계속 너무 작품이 안 나오거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당연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가끔 이제 화를 내거든요 물론 그러면 안 되는 거 저도 알고 화를 내면 항상 후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가끔 그렇게 될 때가 있어 그리고 곱다씨도 예외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컨펌을 하면 그렇군요.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음, 그렇구나 끄덕끄덕 약간 이런 느낌이라 나도 화를 내다가도막 그렇죠? 왜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야. 하지만 이제 썸네일을 원래 이제 계속 해왔던 게 아니니까 제가 모르는 게 많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음, 다 맞는 말이에요. 화를 낼 이유가 없죠. 와 진짜 성인분 잖아 <웃음> 지금 이 자리 없어 가지고 준씨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입사 순서는 키미밍 찜찜 준 이렇게 세 번째로 입사하신 분이에요 준씨는 키미밍씨가 약간 남자 곱다시거든요 남자 쪽에서 되게 순둥순둥한 손등 편이야 근데 준씨는 아니에요 <웃음> 아니 근데 이게 악담이 아니라 준씨는 굉장히 그 특징이 뚜렷한 분이야 아뭐 물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만 좀일 처리가 저랑 비슷해요 정말 이제 공적으로 일을 똑부러지게 딱딱딱하는 약간 만능 비서 느낌? 각 직원들마다 한 명씩 가끔씩 제가 상담 같은 거? 그런 거를 되게 자주 하거든요 뭐 요즘 어떻게 지내요 뭐 하고 싶은 일 뭐가 있어요 일은 어때요 이런 거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데 준씨 는 그걸 잘 못해요. 물어보면 은왜물어보시죠 약간 <웃음> 이렇게 해가지고. 근데 또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뭐 딱히 터치할 것도 없어. 그런 걸로 막아왜 그래요? 이러면서 반감이 드는 거는 절대 아니고 그냥 그런 사람의 특성이니까.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 뭐야 우리 유튜브 최고의 수익률을 올려준 덜렁다크 완전판.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준씨가 다 했잖아요. 장편 시리즈는 거의 다준 씨가 담당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정말 믿음직스럽지 우간이 너무 멋있다 맘마매야 <웃음> 생각해보니까 우리 전직원들을 이렇게 공적인 장소에서 각자의 특징을 내 입으로 말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네 이제 나무 위키에 올라간다 <웃음> <웃음> 뭐 내가 말하는 것 중에 기분이 상했다거나 그런 게 있지는 않지 있어도 잘 마음으로 삭혀 잘해. <웃음> <웃음> 네, 네. 네. <웃음> 사장님 잠깐 나가보실래요? <웃음> <웃음> 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토크로 안 들면 좋을 것 같아. 새벽시잘 아, 들었죠? 싫어하이걸 <웃음> <웃음> <이렇게> 싫어하고 있 <웃음> 아, 이건 얘기를 안 했네. 새벽씨가 이제 편집자 중에서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시는 편인데 그거를 잘 살려가지고 약간 애니메이팅해서 토크 같은 영상은 지금 새벽시가 전부 다 담당을 하고 계세요 유튜브 많이 보시는 장착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진짜 그새벽시 특유의 그림이 딱 나오면은 어? 이거 새벽시가 편집했나 보다 이 댓글이 진짜 계속 나와 그만큼 팬층도 되게 두꺼워요 활동부 뭐 직원 중에서는 팬층이 제일 두꺼운 게새벽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폐하트도 <웃음> <페나트도 웃음> 기많요 어, 자,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자. 응. 이제 컨텐츠를 정하자. 맞아요.